보소가 관여한 이제 반응을 반응을 반응 속도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A, B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 P를 만들었다. 이렇게 반응을 식을 썼다면은. 생성물의 생성속도, 다시 말해서 단위 시간당 프로덕트 P가 만들어지는 자 이, 이것이 생성물의 생성속도입니다. 생성속도는 반응물의 소멸속도와 같아요. 자 A, B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가 되고 P는 이제 만들어져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는 것을 플러스라 두고 소비되는 AB를 마이너스라고 두면은 이렇게 델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A, A의 감소 속도는 B의 감소 속도와 같고, 프로덕트, 생성물의 생성 속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반응속도를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자, 쓰면은, 그 다음, 또 다르게 반응을 표현을 한다면은, 반응속도는 이와 같이 A가 반응물질의 농도입니다. 자, A의 반응속도는 비례상수를, 속도상수를 small k라고 두고요. 그 다음 기질 A의 X승 X승을 반응차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X승이 0이면 0차 반응 X가 1이면 1차 반응 X가 2면 2차 반응 이렇게 반응속도를 기록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반응속도 상수는 속도 상수는 뭐 온도라든지 pH라든지 뭐 이온 세기 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자, 앞쪽에 두 개의 반응식을 이제 합치면은 반응 속도는 이렇게 델타 t분의 마이너스 델타 a 방금 구했는 K a의 x 자,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질 농도에 대해 가지고 초기 반응 속도 앞쪽에 우리가 봤습니다. 자, 기질 농도를 이렇게 증가시키니까 반응 속도가 윽 이렇게 증가되다가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최대 반응 속도 V에 도달하더라. 자, 대개 이런 형태를 띕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띌 때. 자, 우리가 식을 하나 유도를 할게요. 이게 누가 했나 하면은 미카엘리스 멘텐이라는 사람이 반응 속도론으로 유도한 식입니다. 자, 미카엘리스 멘텐 그러는 이 반응 속도 식이 있다. 이제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밑에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 이는 엔자임이라고 해서 여기 효소입니다. 자, 효소 S는 Substrate 해가지고 기질, 그러니까 반응 초기 반응물입니다. 반응물의 효소가 자 반응물과 효소가 이제 컴플렉스 창물, 그러니까 어떤 합해진 이런 형태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생성물이 만들어지고 효소는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효소와 기질이 효소, 기질 복합물질을 만들 때의 반응속도 상수를 K1이라고 그러고 자 역으로 분해될 때를 K-1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 엔자임 섭스테이트가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속도 상수를 k2, 그 다음 역반응을 k-2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표현을 하고, 이제 반응속도식을 구해낼 텐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사실은요, 이 생성물이 만들어지면 이 역반응은 이거는 거의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k 마이너스 이번이 부분은 생략을 없애버리고 그냥 생략하고 식을 유도해가지고 낸 결과 낸 결과가 어이구 유도된 결과가 없네 자이 유도된 결과는 앞쪽에 내가 동영상 파일에 유도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최종 유도된 식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이 나옵니다. 이게 맥, 미카엘리스 멘텐식이라고 그래요. 자 미카엘리스 멘텐식 이 식을 기억을 좀 합시다. 자 V0 V0 앞쪽에 우리가 이와 같이 1차 반응식을 형성할 때 이렇게 초기 속 초기속도를 V0라고 이름을 부르고 초기속도 V0는 Km 플러스 기질농도 분의 v 맥시멈 기질농도 이렇게 대관로 된이 농도는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 자이 식이 하나 얻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Km 값이 뭐냐 하면은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자, 이걸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가 뭐냐, 이걸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자,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되는 경우, 자, 초기 속도가 v0가 v_max의 절반, 2분의 1 v_max이 될 때, 자,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되는 요 값을 자 여기에 집어넣고 이 식을 유도해가지고 내면은 내면은 자,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다음 km에 대해서 풀면은 최종적으로 이 식이 나와. 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KM 값은요, 초기 속도가 최대 속도의 절반이 될때 기질의 농도 값이 값을 나타내는 수치가 돼요. 자, 그러면 이 KM 값이 무엇을 뜻하느냐? 자, KM 값이 작으면, 자, 작으면 좋을까? 크면 좋을까? 자, 작으면 좋습니다. K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자, 일단 KM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기억을 좀 하시고, 이 KM 값이 나타내는 뜻이 뭐냐 하면은, 기질이 효소에 얼마나 쉽게 결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기질이 효소와 친화력, 친화력이 크면 클수록 KM값은 작다. 그래서, KM값이 클수록 기질이 효소에 대한 친화도는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KM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 뜻은 기질과 효소가 친화력이 좋다는 얘기이다. 해행값이 작을수록 그러면서 이제 미칼레스멘텐 상수 쭉 유도하는 식이 계속 유도해서 나온 식이 우리가 받는 식입니다. 사실은 그럼 유도한 것은 지금 유도한 것은 이렇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유도가 됐습니다. 유도했고, KN 값이 무엇을 나타내느냐는 꼭좀 기억을 하고 기억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각 효소들별로 KN 값이 몰농도 값으로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습니다. KN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랬잖아 그죠? KN 값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k n 값은 작을수록 조, 좋은 효소이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 중요한 또 식을 하나 유도를 할게요. 자, 이식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앞쪽에 우리가 라인위버버크 식이라고 그러는 이 식을 지금 유도를 할할 텐데. 아, 자 앞쪽에서 우리가 오, 참, 자 이식 보입니까? 자 이식을 기억을 좀 하시고 자, 이 식에서 지금 유도되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유도되어가지고, 그 역수를, 아까 우리가 했던 그걸 역수를 만드세요. 자, 역수를 만들어가지고, 자, v0분의 1, 이걸 y축이라고 보시고, 기질농도 분의 1을 x축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이 자, 이게 x고 이게 y다 그러면 v0 분의 1을 y축으로 두고 x축을 기질농도 역수분의 1을 자, x축으로 뒀습니다 그러면 자 기울기가 vmax분의 km이고요. 기울기가 v자 이 기울기가 vmax분의 km이고, 그다음 y절편이 vmax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울기하고 이 y절편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요, 자 x 축에 만나는 이 지점이 Km분의 1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Km분의 1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미칼레스 맨텐 Km 상수 이 값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랬죠 그이 Km 값을 이와 같이 라인위버 버크 역수도시법으로 실험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유도를 하나 해낸 것은 그 동영상에 담겨져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효소 활성을 갖다 저해할 수 있는 물질들도 있어요. 자, 효소 저해제입니다. 효소 작용을 방해하고 방해하니까 촉매 반응 속도를 감소시키게 되는 물질이에요. 근데 문제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저해제인데 가역적 저해제가 있고요. 비가역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가역적 비가역적이 뭐냐? 자. 여기 보시다 여기에 엔자임 효소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니비터 저해제가 있습니다. 저해제가 엔자임하고 결합해서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를 저해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요. 여기 보세요. 엔자임 이니비터가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고 있다가 다시 이게 풀려졌어. 이 복합체에서 효소가 다시 만들어진다. 다시 말했어. 자, 이걸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역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이게 가역입니다. 디 b l 블 그런데 이게 가는 길은 있는데 오는 길이 없다. 이게 비가역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미국은 갔다가 올수 있지. 북한은 내가 들어가면은 올수 있나 없나? 못 오지. 잡혀 버리잖아. 비가역이야. 가역 비가역. 자 이렇게 해서 자 효소가 자, 가역적 저해제일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서로 뭐 경쟁적 저해제, 이 경, 우리가 저해제를 지금 종류를 나눌게요. 경, 가역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경쟁적 저해제, 여기 보시면 반응, 자, 뭐하고 경쟁을 하냐 하면은, 보세요. 방해제도 있고 기질도 있고 한데 효소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기질과 효소가 결합되면 이와 같이 기질 효소 복합체가 만들어지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죠? 만약에 효소하고 저해제가 효소 저해제 복합체를 만들어 버리면 서로, 서로 이제 기질과 저해제가 효소를 사이에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형태의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을 잘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질과 그 구조가 비슷해서 이 저해제가 효소의 활성 부위에 서로 서로 경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때 자 저해제가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게 되면은 효소 저해제 복합체를 만들어 버린다. 근데 이게 만약에 복합체를 만들어서 가역 반응이 아니다 그러면 반응이 또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가역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경쟁적 저해제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경쟁적 저해제일 때는 이와 같이 뭐 나인 위버 버커 도시법으로 아까 했던 X 기질분의 기질 역수 Y축 반응속도 역수 이렇게 해가지고 플롯을 해보면요 경쟁적 저해제의 특징은 뭐가? 자, 여기 이 값이, 값이, Y축 값. V맥시만 분의 1이 변화가 없이, 변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게 무슨 말일까?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자, 반응 속도가 기실 양을 많이, 저해제의 양보다 훨씬 많은 기질을 제공만 해 주면은 저해제의 역할은 거의 무시가 돼 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자, 경쟁적 저해제에서는 Vmax 값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저해제와 기질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같은 양이 들어있다라고 일이란 같은 양이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제 저해제는 일이란 양 그대로 있는데 기질은 우리가 한 10배, 100배 농도를 더 많이 줘버린다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은이 저해제의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기질 농도가 많아져버리면은 최대 농도에, 그러니까 최대 반응 속도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기질 농도를 많이 높여버리니까 반응 속도 최대 속도에 도달했잖아. 그 그래프 보셨죠?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에 특징은 기질 농도를 많이 높이면 저해제의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가 돼서 V맥시맘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라인위버 버크 도시법에 보시면 Y절편, Y절편 값이 V맥시맘 분의 1이기 때문에 V맥시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기억을 합시다. 자 대표적인 게 숙신산 탈수소 효소하고, 자 숙신산이 자 푸마르산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에 말론산이 있다면은 이게 경쟁적 저해제로 작용을 합니다. 얘가 자, 이때 숙신산 농도, 기질 농도를 확 올려버리면은요. v 맥시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y 축 절편에는 변화가 없는 이와 같은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경쟁적 저해제일 때, 그다음 비경쟁적 저해제일 때는 그러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그래프 보세요. 라인 유버볼크 도시법에서 km 값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좀 합시다. KM값에는 변화가 없다 비경쟁적 저해제 자 효소의 활성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저해제가 있기는 있는데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기 때문에 효소 활성에 관여되는 KM값에는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비경쟁적 저해제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불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기질이 결합하는 효소의 활성 부위와는 다른 부위에 결합한데 효소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효소기질 복합체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저해제가 결합을 해서 자 이와 같은 복합체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프라덕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잡혀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걸 불경쟁적 저해제 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자 만약에 저해제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실, 검정색인데 경, 불경쟁적 저해제가 있으면 위에 이와 같이 적색으로 표시가 된 자, 이런 데이터를 보입니다. 그래프 실험 데이터를 보여요. 그러면 은 이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 이 차이 정리를 했는 부분이 안 나타나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 그대로 진행할게 자 효소 활성을 하는데 비가역 저해제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세린의, 자, 세린의 이와 같은 형태의 효소 활성 부위가 자 효소의 세린의 이이 이 영역이 활성 부위인데, 자이 물질 자 이게 DIPF라고 그러는 이 아주 독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효소의 이 알콜기와 알콜기의 이 수소하고 이 불소하고가 제거되면서 여기 지금 뭔가. 산소가 빠졌네. 자, 이 형태의 복합 물질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자, 이러면은 지금 이 반응은 정반응은 화살표가 있는데 역반응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공유 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비가역적 저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이 효소 부분은 완전 총매 활성에 필요한 기능기를 영구적으로 불활성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활성 부위와 공유결합 또는 매우 안정한 비공유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어떤 효소를 영구적으로 불활성화시켜버립니다. 특히 독건물들 독건물 거의 이런 형태로 작용이 되어버립니다. 비가역적 저해제로 들어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가역적 비가역적 저해제, 그다음 뭐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자 일반적으로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활성 부위 이외에 자, 자 활성 부위 이외에 조절 인자와 결합하기 위한 어떤 조절 부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자리 입체성 부위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활성 부위 이외에 어떤 조절인자와 결합하기 위한 조절 부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부위를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자, 이 경우 대부분 경우가 되먹임 저해입니다 피드백 인히비션럽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쭉 반응을 일으킬 때 연속 반응에서 만약에 최종 산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연속 반응이라 그러면은 최종 산물이 만들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다음 반응 계속 진행시키면은 될까 안 될까? 문제 생기죠. 그래서 최종 산물이 많이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다음 그 최종 산물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응을 저해를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최종산물저해작용 End Product Inhibition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걸 Feedback Inhibition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서 되먹임저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차를 몰고 저 중앙통을 가야 되는데 중앙통에 차가 꽉 사고가 나서 차가 꽉 몰려 있어. 그런데 여기에 중앙통으로 가는 차를 계속 진입시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진입하는 차를 들어오지 말아라고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반응, 최종 한 단계 반응의 생성물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반응의 출발물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뭐 이렇게 되는데 한 단계 반응의 생성물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또그 앞쪽에서 반응을 시켜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연속 반응의 최종 산물이 반응 경로의 첫째 단계를 저해해준다. 이걸 대먹임 저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 뭐, 공유결합 변형에 의해가지고 조절이 된다, 뭐, 등등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아, 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글라이코겐, 뭐, 가인산, 뭐, 분해 효소, 글라이코겐, 가인산, 분해 효소, 키나제. 그러니까, 이쪽, 이쪽, 되게 보시면은, 에, 자, 여기에 인산기가,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면은, 이게 활성형이다. 그러면은, 인산기가, 떨어지고나면은 비활성형이다. 그 그러니까 스위치 온/오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어, 효소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있구나 정도. 그다음 이제 불활성형으로 전구체가 나와 있다가 이게 가수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활성을 띠는 이런 형태의 효소도 있고, 그래서 불활성형 전구체가 가수분에 의해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예로서, 자, 위 속에 펩시노겐이라는, 자, 활성이 아직 안 됐어요. 활성이 안된 펩시노겐이 불활성형 전구체가 있다가 염산에, 염산 활성제에 의해서 활성 띈 펩신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활성형 효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최장에서는 이와 같이 뭐, 트립시노겐. 처음에 전부 노겐이죠. 이거는 불활성형 형태의 자, 지모겐이라고 그러는 전구체입니다. 자, 전구체가, 키모트립신호겐, 뭐,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활성제가 활성제에 의해서 활성을 띄어가지고 활성형 효소, 트립신, 카이모트립신, 카복시 펩티다제, 뭐 에라스타, 에라스타제. 자, 이런 형태의 활성형 효소로 된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효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자, 살펴봤습니다.